지금은 운전면허 시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기에 점자밖에 없어요. 내 아랫배가 좀 아픈데 화장실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. 런데 <웃음> 시험이랑 멀리 가면 안될것 같고 시험 꼭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! 안녕 95점으로 합격했어요, 여러분. 예이. 운전 잘한다고 운전 칭찬해주셨어요. 응. <웃음> 택시 타서 집 가가지고 바로 서울 올라가야 되고. 지금은 버스 아니고, 버스? 아, 버스 아니에요. <웃음> 차 아니고, 가고 있습니다. 진짜요? 진짜요? 사놨어. 진짜요? 진짜요? 진짜요? 진짜요? 요 진짜요? 진짜요? 진짜요? 진짜요? 진짜요? 진짜요? 진아요 진짜요? 진짜요? 진짜요? 진짜요? 진짜요? 진짜요? 진짜요? 이짜요 진짜요? 진짜요? 진짜요? 진짜요? 진요안먹 제가 아, 네. 가라고 내가 o w 이 don't know. I d o n 할아버지 w 제일 재 n t know. 인상 o n 책?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야 n o 이 너무 예쁘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언니 하면감 진짜 하겠습니다어 언니 하늘 세요예러긴 하긴 한다 여기 들세요러세요 하나 둘셋 <웃음> 너무 작아 이거 안 맞아 안 맞아. 그러세요? 그러세요? 그러세요? 그러세요? 그러세요? 네. 진짜 엄청 오랜만이네 나는 한 지금 4년? 그래? 아 맞아 언니는 그렇구나 나는 유튜브로 올린 적도 있어 일본에 아, 후기 후기 후기 얼마에 타니까 멀미나 서파일 뻔했어요. 어, 어 언니 멀미 났어? 어. 아. 나약하다 진짜. 나 약하다. 나약기나나약하다약해 나약해. 나약한테인사해 나약해. 자약하다, 나약해. 나약해. 나약해. 나약해. 나약해. 나나약나 나 난... 음... 무슨 치즈가 있고 오. 어 치즈 아닌 거 매운 거 밥을 든든히 먹고 내려가려고 스카이라인 타러 갑니다 엄마 거사요아요사사사 키웠다 어로 가지? 그거 타면 밑으로 Here w 술처 네, 미쳐버려. 아니네 모형이 아니야. 여기네 술 마시고 왔다. 여기 완전 재밌게 돼있네 메뉴 이용권 구매제서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. 어 여기 메뉴 있다. 오케이. 뭐 먹고 싶어? 다술더 없이라 남아있는 게 없어. 확시다 괜찮은 대로. 아니 엄마 자리 잡으셨을 것 같은데. 저희는 치즈을 프라이즈를 샀습니다. 한번하시고 받으세요. 음료 네. 플러스 프라이트 중에 어떤 거 드릴까요? 킥스 몇 시까지 하는지 보자. 응. 음. <웃음> 이것좀 <이거> 보고 <웃음> 불꽃을 제외하고 진행된대. 아, 마이. 불꽃놀이 안 한대. 8시 반까지 한다고? 8시 근데 TX가 8 0분기다리못 타. 나 한번 가보자. 그래. 여기. 큰일 났어. 왜? 네? TX가 8시 반까지여가지고. 지금 당장 가야 돼. 8시. 밤기가 했다. 지금 몇 시죠? 8시 신청 한예 yeah. yeah. yeah. 이거 보니까 8시 반까지 입장 가능이래요 와와줄봐 들어온 자식 됐는데 8시 오0분 먼저 여무정정상분 되게 어쩔서 티익스프레스 멈췄어 어아 <웃음> 옆에서 너무 웃긴 거야 봐. 와! 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빌리지. 아니, 일로 가야 돼. 에스컬레이터 있어요. 여기. 아 맞아 맞아 여기야 여기. 아아 말이야. 아, 에스컬레이터를 혹시 없앴는가? 컬리가. 설마 그런 같은데 원래 이에 에스컬레이터 왜 없어? 공포의 등굣길이 돼버렸어. 빨간색. 그러면. 아, Oh, y e a h man. 지 10시 13분입니다. 다리가 진짜 너무 아파. 하루 종일 놀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다음 번에 가깝고 오면 진짜 마음의 준비를 간단히 해야 돼. 여기 쇼핑 가는 거 공유를 알지? 쇼핑하러 가야지. 네. 마지막. 마이죽이다그 BTS 그건 어땠어요 엄마? <웃음> 노래를 재생하는 건가요 노래기도 못 알아. 아아어얘 진짜 귀엽다 어 이거 귀엽다 이거 봐봐 주님이딱내 거잖아 많이 아더을야 최혜진이 사는데 아 어, 맛있다 아, 스 아쉽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